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카오스 모바일 제가 이제 <웃음>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카오스 모바일 이 캐릭터가 어 지금 뭐 물어보고 싶어도 다들 지금 쟁중이어가지고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 일단 사냥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좀 해봐요 지금 거의 할건다 해놨어 기본적인 건 문작업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이거 영웅무기를 전설로 지금 바꾸는 거 그쵸? 일단 전설무기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강림에서 지금 고대가 없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 첫 번째가 고대 변신 두 번째 장비 업글 세 번째 룬, 룬 작업 아 그럼 고대 변신부터 뽑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근데 지금 너무 게임을 못이라 큰일이다 그러면 일단은 고대 뽑기를 이번 주 내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내가 지금 몇다이아를 충전해야 되지? 물론 많이 쓴다고 많이 잘 뽑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 깔려 있는 것들이 있긴 하잖아 지금 한번 컨텐츠로 쓰긴 써야지 내가 제가 여러분들 원래 도박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내, 내가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있어 나는 진짜 똥손이다 뽑기 뭐 이런 거 도박 이런 관련된 거는 나한테는 적성이 진짜 안 맞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가가지고 한번 싸우면 누가 맞지 않을까 12 12 12 12가 스킬이고 자 근데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아니에요 그래? 아이아주래로더 올라가요? 아 그래? 아그아아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L3. 싫어? 아기 올르고 100에 100얘들 온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할게 오면 은 우리 요정 쪽으로 같이 붙어줄 거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여길 가서 애들 모인다 오케이 불칸 써서 카오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어완다, 이거 맞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맞지? 아나 긴장돼 손에 땀나어떻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들어가는 <목소리> 거라땀나처럼말 <목소리> <목소리> 네, 방금 저런 계속 싸웁니다. 자, 걸어. 넘어 날려 어, 어 아, 아, 70. 70. 어, 다시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살려 줄게.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74에 73 지금.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죽여. 꼬리까지 나의... 죽여. 아, 그래. 여기. 어디야왜 아무도 없어? 백에0여는 없는데? 어, 라인 어, sorry. sorry. I'm sorry. 이구나 아이씨 y 이 m sorry. i 지 알려주세요 I'm s o r 니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가 sorry. I'm sorry. I'm sorry. I'm 이 그거잖아 고대에 내가 쟤를 어떻게 이겨? 나쟤 본적 있어 쟤 싸움으로 본적 있어 쟤 무서운 애야 은둔 저기야? 찌이 다시 오류 마이너스 7이 다시 오류 은둔 저기야? 은둔 죽여! 아얘 어, 안음식여 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맞아? <웃음> 왜 이렇게 느린 거지, 같이 새끼? 죽어! 어, <웃음> 뭐야? 왜걔 때려? 야! 왜걔 때려? 저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말 편히 해도 되죠? 또 연예인 형이라서 고아 그러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되셨습니다 아, 욕하셔도 됩니다 준호라고 어, 어. 부르면 되나? 네 맞습니다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거대해지네 허리 <웃음> 아 사이즈가 너무 커지네 이게. 글로벌하게 가겠네 자유닉키를 겪었어요 파티 어볼 땄어요 형님들 근데 이거 파티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같은 열의 무는가 중요하다고? 분위기 파악 중아 무슨 말인지 여기. 알겠어 찬용게좀다 나이스 찬용지 찍어 찬가이 찍어 이거 어, 먹어야 어, 돼? 찬용 치면 좀. 사우나이 바로 꺼내우 확인, 확인. 파워달봉. 다이 가운데 들어온 모양이 더 먹기 수목. 이거 아 신고 애초분들왜 어, 아, 이렇게 세? 아, 어, 오케이 확인. 아니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몇시 쪽에 있어요? <목소리도 못해> 아, 스턴아스터 달복이? 달복이. 달복이, 야, 달복이, 복이아이 아, <목이>, 빨라. 야, 넘어, 넘어, 넘어, 걸어, 받아, 빈, 아, 스턴 진짜. 경리경 아! 아 리젠 되는 거 아니야? 아래 와죽 누구 누구 죽 정찬용정찬용정찬용아정고 뭐야? 아 미안합니다. 정아정아정 정장, 정정찬정아 튕겼어 장 정장, 어 정찬용 정찬용! 아 근데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알 누르면 적이 뜨잖아. 그럼 클릭을 한번 하는 거야, 두번 하는 거야? 막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거야? 클릭을 적이 뜬다. 그러면 한 번만 딱 이렇게 눌러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 선 때려 때려. 아아 이렇게 한 번. 아! 아니야 이제 외웠어. 약간 늑대 느낌이랑 칼에 날개 달린 거 걔네들만 죽이면 되잖아. 약간 약간 할것 같아. 약간.